은 올루어 바보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전에보다 굉장히 더 도시적이 패션적이 느낌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좀 재밌어요. 그냥 저번에 패션쇼 가 있을 때 밑에 앉아 있는 붙는 사람 아니고 그냥 패션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리 없어? 어. 아니, 앞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그 임무 중에서 하나 약간 이렇게 모자 자주 쓰는 주인공 한명 있어서 그리고 사진 나왔 때도 그림자 되게 그 애니메이션 같아서 그거 되게, 되게 좋아하고 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습니다수고하 이렇게 모자 쓰는 다처음이야 <웃음> 새로운 경험 굉장히 많았어요. 되게 종화루였고 굉장히 다양한 컨셉, 약간 안 해봤던 컨셉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되게 새롭고, 어, 약간 좀 회신적인 느낌 많이 했어요. 새로운 도전? 음, 기도하고, 네.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. 네. 어, 저도 기대하고, 그래서 팬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